치즈단이라고요 그건 알거 없고. 엄마 나 이거 먹는 거니 진짜. 아, 먹 먹어. 아이고, 잘먹나이고잘 먹네. 나 체포해야 된다니까, 그러니까 나를. 체포하라고. 확실해요? 맞아? 밥도둑? 나를 일단 잡아봐. 응. 아가입 맛있는 데 먹어도 될까요? 이거는 애기도 먹어도 되겠다. 음, 어,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이것은 갈비인가? 아, 갈비가 맞네요 <웃음>